네 뭐,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잘하는 게 뭐예요? 닥치라. 이 얼굴은 참고서도 아까운 개군소가 점액치 빠지기 전에 아스팔트에 스사스사 갈려버린 것처럼 요동치는 것보다 못생긴 것같은니 잘하는 게 뭐예요? 닥치라. 배는 뚱뚱해가지고, 그배대지 오장육부 안에 군소 대가리만 들어가 있는 건데, 네가 잘하는 것이 이래, 끼가이게아 어.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서 해물칼국수를 먹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인트로는 괴롭 같네. 따로신나다면 해물칼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건데 오늘 해루질, 동해바다 아니, 서해바다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주바다로가서만 제주바다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날라가요레스 고! 아 보다 보다 보다 오늘 그거 안에다 그 fuck you 제주도로 닥친대로 해루질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제주도에 대해서 해루질할 때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분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놀람> <놀람> 자, 허정방, 허정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셔널 내셔널 제주그래픽이라는 제주도를 알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인데 가운데 계신 분은 제주도 현지인 분이세요 오늘 저도 대장님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돌문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죄 지셨나요? <웃음> 오늘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심지어 지금 빗방울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는 대장님이 계십니다 <웃음> 자 그럼 오늘 닥친 대로 해루질해서 칼국수를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 자 그럼 바로 가시죠 레 g 고 어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갈고리가 있는 대로 문어 같은 거를 끄집어낼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손으로 주춤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목표는 문어긴 한데 닥친 대로 다 쳐잡으면 됩니다. 피를 이렇게도 여기 조금 다는데 꺼져버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틈 사이에 동해안이랑 마찬가지로 성게를 끼들이 롯나 깔려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한번 붙어버려가지고 이걸로 이렉 사스킬레이기야. 일로와 이레이기야자 여기 보시면은 성게인데 지금 CR 이 너무 작고 지금 이 시즌에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일로 빨리 낙지요 진짜로? 야 여러분 벌써 낙지 나왔습니다. 벌써 대박인데? 어 도망가 형님. 자 여러분 낙지 바로 한이게 <웃음> 바로 제주 돌낙지입니다 야 제주도에 낙지가 있네요 형님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주 돌낙지가 있어요 야 역시 <웃음> 대장들 <대상에 웃음> 다릅니다 <웃음> 아니 뭐 시작한지 지금 1분 됐습니다 형님 면인지 <웃음> 잡았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웃음> 지금 먹물 쏘고 난리 나는데 빠져나가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한번 놓치면 은 평생 놓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잡아 우와 이거 빨판 힘 보세요 롬마 알레기가 빨판이 개습니다 낙지 바로 챙겨갈게요 바로 킵 아, 야, 이 빨판이. 야, 얘힘 진짜 좋다. 와. 자, 여러분, 바로 다른 애들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서 아까 나왔었거든요. 이쪽 돌 같은 거 뒤집어 보면은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빵떡방씨, 예. 돌을 뒤집어야지 뭐가 붙어 있나요? 거리게 같은 거보면 그냥 있었어요. 그냥 생판으로 있어서 바로 호롱고에서 쳐드시려 했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물이 너무 일렁거려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빵떡방씨, 잠시만요. 허리가 준 것들은 보여요. 아, 이게 이제 낚시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거미불가사리라고 어. 이게 로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버릴게요. 어. 이런 거는 가져가 괜찮은데. 보면은. 여기 리바 소라게다. 여러분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보말처럼 보이는데 거의 다 소라게거든요. 버릴게요. 야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집에 볼 수가 없는데. 아까 낚시는 위에 나와 있던 느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돌틈 사이에 애들이 숨어 있거든요. 잠시만 요 여러분 저거 보말 같은데. 저거는 소라게 느낌이 아닌데 소라 게느기네척꺼발이개꺼발이라고아 진짜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온다. 야 여러분 이쪽에 문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기 보시면은 새우 있거든요. 새우 이 녀석들이 새우를 먹고 자라거든요. 분명히 이런데 지금 숨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 먹었던 점이 불가사리가 그냥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네.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박혀 있죠? 버릴게요. 어 여기 떨어졌네. 가져. 야 진짜 그냥 이렇게 보면 문어 같은. 저기 널려 있네. 리치 레기들. 뭔가 이들 느낌 좋은데 여러분? 살포시 열어. 제발. 와 바닥 보세요. 거미 부가살이 바시구나 여기. 어 자, 여러분 해삼 잡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농축돼서 그렇고 길어지면은 거의 한최로추족 죄송해요. 자 이렇게 바로 가져갈게요. 여러분 잡으셨어요? 야. <웃음> 야, 현재의 스일 다릅니다. 낙지 또한 마리 걷어올리셨어요. 아, <웃음> 역시, 이야. 야, 아까 사이즈 비슷하네요. 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낙지가 해삼을 끌고 못 뜨네, 이랬기. <웃음> 낙지를 잘보시네요 형님? 바로 <웃음> 낙지랑 킵할게요, 킵. 안 나오겠죠, 형네안 나와요. 안 <웃음> 나와요? 이발 <리발> 군소네요. <웃음> 제주도 군소와, 아니, 더 무섭게 생겼는데? <웃음> 여러분, 저 제주도 군소를 처음 보거든요? 이야. 쉐기, 이거. 니킥 바로 꽂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보랏빛으로 물지기 시작할 겁니다. 볼링공처럼 꺼져라. 자 여러분 벌써 낙지 두 마리에 해상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거 리친해자로 쩔겠는데? 저기 다리 두 개가 보이는데 거미 불가사리인지 낙지인지 모르겠거든요. 낙지인가? 저 다리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만 가져볼게요. 어, 리발 거미 불가사리네, 캐럴캐야. 와, 지금 여기는 분명히 문어를 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는 문어들이 민물을 싫어해서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올해 전부 다들쳐봐야씹 노가다. 저 여러분, 저소라겐인가번 잡아볼게요. 네, 소라겐 보고 놀란 건 처음인데. 와, 여러분 이 소라겐 보시면 크기가 꽤 큽니다. 뚜껑이 너무 작아가지고 쉽게꽉찬거 보이시죠? 이런 건 먹으면요, 개맛 없어요. 바로 버려. 지금 여기 성게 씨알이 너무 크다. 잠깐 잠, 잠시만, 잠시 여기 한번 걸려줘. 아안 아, 걸려 이래게. 여러분, 요돌 느낌 좋은데. 야 이거 무겁겠다. 차, 제발, 제발 문어 한 마리만. 와, 이거 오늘 문어가 없나? 지금 죄다 낙지만 보이고, 문어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 와, 진짜 거미불가사리. 얘는 좀 커가지고요. 물수대비래이게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론나 귀여운 불가사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유해 불가사리 레기예요. 바로 별불수대비아 지금 이게 아니라 문으로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뭐야? 망도 꺼져 이래게. 자, 이거 보세요. 집게가 없네. 뭐야, 이거? 돌계랭인데 너무 작죠? 집게도 없고. 나주게요 커서 보자. 뭐야, 이거는? 자, 여러분. 별 불가사리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유해동물로 지정된 되레게 들거든요. 어멀리 꺼져버려. 반대편 바다로가.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불가사리 잡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난생처보본데꽃 같이 생겼어요. 그쵸?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버릴게요. 익사해라. 자, 여러분. 이쪽은 대충 어느 정도 봤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장소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수현님이 낙지 잡으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바로 아까 말아서 호롱구에해먹으려 했거든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죄다 새우 밭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새우 따다니인 거 여기 지금 싹다새우예요 보이시죠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뜰채 있으면 그냥 바로 잡으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다른 걸로 잡겠습니다 진짜 이렇게다 살아라 들어가서 이게 다 그거구나 물소라구나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캐녀분들이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다 지금 살려놓으신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지금 한 마리가 이동 중에 탈출해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네, 그 형님이 다섯 마리 잡으신다 는데 그럼 지금 한 마리 잡은, 거, 마리 잡은 건가요? 두 마리 잡은 건가요? 두 마리 잡은 건가요? <웃음> 수현이가 아까 대장님 뒤에 뭐,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소장도 없이 바로 호랑말코 해버렸구만 자 여러분 대장님이 우럭을 갑자기 어디서 <웃음> 어디서 나으셨어요 이거? 그냥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어디 뭐수선시에 아직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 맞바람 치고 이래가지고 시야가 지금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팔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이쪽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문어 아니고 낙지예요? 아 저기 있네 어 근데 이거 빼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우와 <오! 이야! 목소리> 이요 어 헌터팡 팀이 제주도에서 <웃음> 저 미역도 가져왔어요 어 미역도 좋네 육수 끝났다 어 안돼 안돼 안돼. 롯데타 <웃음> 한 주먹만 먹는다고자 <웃음> 여기 넣어둘게요 키. 히어 그래 육수 육수 넣어야지 <웃음> 발 밟고 있는 게다 톳이야 톳도 넣어먹자 우리 너톳 좋아해 저희 가게에 호시 많이 있으니까 저희 가게 통으로 쓰는 걸로 하죠 아, 아 좋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다시 낚시 두 마리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문어가 없다 오늘 자 여러분 소라기 진짜 큰거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해안에서는 무조건 배타볼수 있는 사이즈 거든요. 와 이거는 배 타야 돼요 형님. 아, 소랑이 이런 거 해루질할 게 어려운데. 소랑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먹어봤었거든요. 넣어도 괜찮습니다. 오, 야, 야, 낙지요? 아또 낙지네. 와, 아 사이즈 크다. 야 여러분 낙지, 킵, 와 이거 군소 버릴게. 먹을래? 우리 너무 먹. 아니 아니. 와 여기는 진짜 거미 불가사리 밭이다. 너 먹을래? 거미 불가사리?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 와 진짜 맛있게 먹으면 멘탈 다 나갈 것 같아 유튜브 접을래 채널 줄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계속 해봐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대로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아한 마리도 없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노래미 있거든요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이리발리 꺼져 헌줄 먹어라 이거 딱 봤을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해삼 내장 같은데 어, 맛있겠다 아니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해삼 똥 같은데 원래 넣을 것 같거든 지금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군부 겁나 큰거 있거든요 떼죠 떼죠 제발 붙지마 자 이렇게 한번 얘네는 붙어버리면 너무 심하게 붙어서 원래 칼로 떼야 되는데 칼이 없으니까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할게요 으이. 자오 이빨 갈고리 풀어졌네 아니야 할수 있어 오케이 팔이 다 날라갔다 야, 주, 주, 죽여서 미안해 자, 여러분 이게 동해안에서 쉽게 볼수 없는 거북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따개비 같은 종류인데 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손같이 생겨가지고 거북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 이야 뿔소라 <웃음> 형님이 잡아오셨는데 진짜 살아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금목이어가지고 이거는 잡으면 안됩니다 꺼져버려 자 여기는 거북수몇 개만 떼갈게요 자여러 이렇게 다섯 개 정도만 육수용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하자마자 바로 낚시 나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아니야돌 예, 예, 집었다 아이고 이돌 밑으로 들어왔네 천천히 천천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잡았어! 아, 저 놓쳤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 육지로 가져가! 그거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끝이거든? 저게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할당량 합니다. 고말 곱사리로 하나 챙길게요. 어, 이게 길다! 내 것처럼 이게 소리야! 이대로 안에 있거든? 지금 손으로 잡는게 나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리 여기 나오거든? 대가리 보이지? 잡아! 잡아 뜯어! 잡아 뜯어! 아, 이케다, 잡아 뜯어!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좀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문어가 나왔습니다. 문어, 어, 아 <목소리> 어 낙지인가? <목소리> 아, 낙지다, 씨. 낙지. <목소리> <목소리> 낙지, 낙지. 바로, 이거는 뭐, 호롱구이 바로 해 드세요, 지금. <웃음> 나, 나, 나, 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낙지 여섯 마리랑 해삼돈 만한 고 뭐야 버리자 그리고 뭐보 말이랑 거북손이라고 이게 참 육수 내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래 게들 지금 바로 다 들고 가서 칼국수로 해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대장님이 하시는 칼국수 집에 와가지고 새벽 4 시인데 대장님이 오늘 칼국수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오늘 잡은 낙순이. 일단 낙지 조사주고 이 소금에 한 번씩 버무려줘야 이제 겉에 이물질이나 점액질 같은 거다 네. 빼주는 거죠. 보통 낙지 드실 때 내장도 같이 드시나요? 먹을 때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빼요. 아 이게 뻘낙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낙지 돌낙지잖아요 이거 그 산낙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먹죠 저기아기세요 여러분 <웃음> 아니 지금 낙지가 여섯 마리잖아요자 그러니까 인당 한 마리씩 먹고 한마리를 삶아서 먹을까 아니면 산낙지로 먹을까요? 산낙지 산낙지로요? 아예 형님 탕탕 되나요? 예 네, 탕탕이 됩니다 오 낙지 탕탕이 아빠 되네 <웃음> 반반? <웃음> 포부가 큰 아기세네 아 역시 조사조사 조사. 형님 혹시 조사조사 조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조사조사? 조사? <웃음> <웃음> 어느 낙수리의 기를 반납치로 할까요? 사이즈를 좀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웃음>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잡아온 보말인데 보말로 보말 칼국수랑 해물 칼국수를할 거예요 얘는 지금 보말이 아니고 소라게네 응. 전복이 먹어요? 전복이 먹어요? 먹죠 <웃음> <웃음> 야 여기 형님 또 여기 칼국수집 이름이 보말 명가입니다 보말을 갈아가지고 칼국수를 하는 집이거든요 진짜 맛집이니까 여러분 꼭 와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 <웃음> 근데 제가 홍보 안 돼도 잘 되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웃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아 보말 많이 잡았다 군소가 아 군소 궁금해서? 너무,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 귀여워요 네 군소 너무 귀엽게 생겨요 그리고 좀 닮은 그런 <웃음> 자이 보말은 한번 삶아서 안에 걸 빼면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파이어 할거 자, 사실 요런 불에 파이어하는 거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어! 파이어야! 자여러 아까 잡아온 보마를 삶아서 빼고 형님 가게에 있는 보마를또 안에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입만 보이는 아기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가 제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걸 지금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보마를 갈겠습니다 아우 보말 가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아? 맛있게 아유 요리를 해주세요 우야 와, 솔직히 토할 것 같습니다, 형님. <웃음> 이야 이렇게 넣어서 와.. 기가 막히겠다 저, 여러분 사실 보마를갈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다 쳐넣어가지고 막 해먹었지 아 이게 갈면 또 이게 맛의 풍미가 다르겠죠 제가 또 여러분 칼고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속초 주변에 있는 맛집이다 하는 칼고수는다 쳐먹었거든요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 원래 이거 요리 사장님이 안 하시죠? 아예 직원분들이 하시죠 저는 조금은 짓게 됐어요 아 근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저 아기새 두 명을 위해서 두분 혹시 그 형제신가요? 아 형제! 아니야 형제 아 이거 진짜 실수 남매 남매 근데 닮았다 소리 많이 듣죠? 제가 그래도 머리가 길게 왔는데, 저의 세이 네. 네. 저도 아주머님이 저희 보더니 자매인가 봐. 근데 짧은 현재. 어, <웃음> 원래 제가 옛날에 전부 다 이거 내장을 빼고 있는데, 오늘은 내장 안 빼고 어차피 신선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도 뭐 먹어도 맛있죠? 그쵸? 잘당단 낚시들은 여기에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삶은 다음에 넣어줄게요. 맛을 좀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방금 막 짓거린 건데, 맞나요? 뭔 말인지 몰라. <웃음> 남의 얘기 잘안 들으시죠? 일단 대답 일단 대답. 아이고 저 낚시래기들 난리 났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헌더빵님 개인 채널에 예. 무작위로 잡아서 해먹어보자 예. 라는 컨텐츠 하실 때다 예. 직접 하시잖아요 혹시 남이 해서 아 어, 처음이에요 게다가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해주시는 어.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들으셨어요? 예 대답해주세요 예 <웃음> 못 들으셨네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 육수는 한독방님이 직접 따신 거북손 있죠? 아. 그걸로 육수를 낸 걸로 지금 끓이는 거예요 아 사실 거북손 그 다섯 마리 육수 별 차이 없죠? 어, 어, 어, 어, 어. 그죠? 차라리 소금 어, 어. 한 소금이 나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죠? 아이 토시 조금 기대가 되면서 굉장히 롯 같아요 토이나롯이나 비슷해 <웃음> 근데 내 먹어본 적이 없어 비리죠 조금? 전혀 안 비려요 자 여러분 지금 낙순이들은 아주 그냥 대가리 다 터져가지고 내장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내장을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일단 한번 먹어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밀 레시피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조미료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이 조미료 누가 봐도 조미료 같긴 해요 <웃음> 야 당근 내호박 양파 아 되게 심플하네요 야이 낚시 거의 다 익었다 와 지금 색깔 나오죠 여러분 제주도까지 오신 헌터빵이 직접 잡으신 낚시를 아그대장님이더 많이 잡으셨죠 아 아니죠 예 맞습니다 <웃음> 우와 역시 데코레이션 빠질 수 없죠 아 이건 보말 추가인가요? 예아 보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죠 야 이게 고둥이죠? 예. 고둥인데 이제 제주도말로 보말이라고 아기새 분들 빨리 세팅 부탁드려요 이야 어 어우 역시 아. <웃음> 혹시 얼마 만에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한 1년 정도. 와, 진짜요? 진짜 영광입니다. 바로 낙지 탕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예. <웃음> 와. 이게 개 조사조사인데? 예. <웃음> 일단 대답하는 스타일이시죠? 예. <웃음> 와, 여러분 상나치 미쳤습니다. 뭐가래 봐라. 오우야, 꺼져라 꺼져. 야, 이 그릇이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느낌 나네요 지금. 참기름을 뿌려. 야, 참기름 음. 깨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나가버리기. 와. 이야. 라삭사무라이 사무라이. 또 라삭 사무라이? 이거 그냥 초장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예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우리 형님 아, 1년만에 아, 진짜 저희를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솔직히 다치카탕에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어. 룩회랑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이것만은 처음 먹어봐요 요거 발에서 잡으니까 바로 원래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원래 바로 먹어요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여섯 마리 걸렸네 <웃음>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실까요? 드셔보십시오 먼저 응. 어. 손님이 먼저 아니 이제 이 채널에서는 또 주인이고 저희 같은 분인데 네. 자 여러분 여기 낙지 바로 먹어볼게요 두렵나요? 아저 비린 거못 먹어가지고 아아 초장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처음를 어때요? 그 맛인데요? 어. 아, 그 음. 빨리 먹어주드세요대장님이 네. 왜냐면 대장님이 네, 네, 네, 네.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걸 걸었어 구독자 1명 되면은 얼굴 공개한다고 한 거야 저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나요? 뭐 옛날에 괴롭히셨어 <웃음> 맛있어. 와, 와, 여러분 여기 낙지 근데 들어온 거 보세요. 진짜 와. <목소리> 소름 돋는 거 얘기해 줄까요? 머리통 계속 숨 쉬어요. 예. 근데 입에 침이 고여요. <웃음> <웃음> 지금 내셔널 제주 그래픽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거의 446 명이 446명. 446명. <웃음> 여러분 대장님을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원래 찌개거걸 안다. 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먹는데. 좋아에 <웃음> <처음에 해야 돼. 웃음>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제가 가면 안 봤는데 좀짤 수도 있으니까 아까 감 보셨잖아요. <웃음> <웃음> 아 보말 보말 먹어야지 보말 먹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어우 <웃음> 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랍를야 자, 기 와중에 우리 대장님이 랍지를 이라고 <웃음> 아 욕은 <웃음> 그대로 하시고 존나 맛있어 하시고 <웃음> 랍지를 <웃음> <웃음> <웃음> 다 자랐는데 저는 안 잘라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당신 빼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웃음> 하나 둘셋 출발 <웃음> 음! 음. 우와 베인 셰프 맛있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 무슨 맛이냐면 그냥 일반 흰색 칼국수의 그 면의 맛이랑 은 완전히 달라요 고둥의 향이 조금 나요 고둥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잘어울요다톳 먹었어요? 아니 근데 한 입씩 먹어봐요 톳어 토... 처음이라면서요 아 이거 톳 진짜 저 톳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세요 토할까봐요 진짜 맛있어 하나도 안 비리죠? 쌀쌀 통하죠? 오 괜찮은데요? 네. <목소리도> 여러분 또 진짜 맛있는데 너무 의외다 이거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아 근데 아는 게 엄청 많던데 메가라멘 모르고 하면 오베 걸려 랍컹 랍컹 하기 싫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 내셔널 제주그래픽 편집을 맡고 계신 분인데 오늘 저희 다 장화 신었는데 혼자 장화 안 신으시고 약간 인간대자여 저희가 베어 그리스 되고 베어 그리스 카메라맨 느낌으로 겨울 바닷물을 나이키 운동하시고 손목첨목 들어가셨죠 가능하게 좋을 것같습니다 와 아, 재밌는 진짜 대단해 진짜. 와. 오늘 스카웃 합니다. 저희 양 갈 거거든요. 네. <웃음> 입술이 파란에 떨렸는데 왜 그러시죠? 아, 습단이요당황할때 아, 어. 나오거든요? 저희 양양 같이 이제 촬영할 건데 맛있는 아, 네. 것도 잡아먹고 해요. 아 예, 예, 좋죠. 대라테 내비만. 왜안 줄어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사실 나는 톡 갈색깔 좋아하는데 전생우로 먹는 게 갈색깔 아니에요? 쎈이 갈색. 삶으면 초록색으로 돼. 결국 이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웃음> 아, 헌증이 있어요. <웃음> 근데 톡슨 진짜 몸에 좋아. 피부에도 아, 음.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건 진짜 음. 좋은 거. 음. 그래서 나는 아까 받아가서 물른게 진짜 토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내가 대숙들에 살았다 그러면 토시 없어졌겠지? 반말 <웃음> 먹고 싶다 토마는 먹어 토마는 <웃음> <웃음> 먹어 아 연극하실도 많이 드셨어 난 좋아해 아 이거 진짜 근데 맛있다 몸에 좋아 혈액순 환 <웃음> 피부에도 좋고 진짜진짜 아, 피부 개서잖아여드만 여섯 개빼고 오, 화가좀 어, 쎄다 <웃음> 와 너무 맛있는데? 또 잡으러 가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웃음> 마시는대로 해무질를 해서 해물 칼국수를 한번 먹어봤는데 아 오늘 제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치고 넣어서 너무 좋고 살짝 보여주세요 얼굴 좀자 <웃음> 그럼 다음에는 양양으로 오시는 아이가 또 그때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할건데 왜또것안 먹었어요? <웃음>